여자 게스트를 데리러 간 김벌레 아, 디컨터님은 꽃단장 중이다 아, 그 여, 여자 게스트는? 데리고 들어와 아전화오 계신다고 <목소리> 뭐야 진짜 아니 구라 정당히 쳐 <목소리> 뭐야 진짜로 어디까지가 그런 거야 몰카 끝났다 며 뭐야 아니어요 아 <웃음> <웃음> 뭐 경대님의 합류와 함께 디컨터님의 몸을 연구 중인 게스트들 아,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합류한 수복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남자 게스트들. 표정이다.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어, 이거는 어, 진짜 완전 리스펙이고 미신인 근데 어? 어? 지금 펌프 좀 하나인가? 이게치나보여 지금 인터뷰 중 갑자기 꼭지를 자랑하는 정국진님 따하 어, 몸에 태 진짜 약간 포도 틴트 줄알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는데 굉장히 어수선하다. 수공님은 일단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? 네, 있어요. 있다고요? 좀더 오늘 좀 부족해 보였어요. 네, 네. 남자 친구가 있다고. 되게 별로다. 되게 별로였어요 처음부터. 되게 별로. 며칠 됐대요. 몸좋 예, 몸좋 신분. 몸, 좋으신 네, 몸 좋으신 <웃음> 몸이 진짜 좋으시던데. 가슴이 너무 크시던데. 남자 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? <웃음> 아 예. <웃음> 괜 네, 수봉님도 도한개 드세요. 드요 하세요. 당 떨어지니까 하드시고 예. 도 예. 아, 네, 예, 저도 좀. 네? 좀. 못 먹어요? 드세요? 네,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냄새 냄새 만 좀. <웃음>